A4셀부터 H18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곳에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상단에 홈탭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줍니다.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 수식을 사용하여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란을 클릭해 주시고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번이 2019인 걸 가져와야 되는데 학번을 보시면 2017, 130, 56에서 2019가 앞에 네 자리에 올수 있고 뒤에 다른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숫자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네 글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left 함수를 썼습니다 는 left 가로 열어 주시고 첫 번째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4가 나오는데 $는 값을 고정하는 절대참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학번을 검사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름을 검색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A는 고정되고 숫자4는 고정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상단에 F4를 누르시면 달러가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F4를 누르시면 달러 A 숫자 4가 됩니다. 그러면 A가 B로 변하지 못하고 숫자 4는 5, 6, 7로 쭉 변할 수 있죠. 범위 지정한 곳까지 아래로 범위가 지정된 A18셀까지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콤마를 찍어주시고 4라고 적어주시면 네 글자를 가져옵니다. 는 이제 레프트로 가져오게 되면 숫자를 가져와도 반환되는 값은 문자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는 쌍따옴표로 숫자를 둘러싸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정확하게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9 앞뒤로 쌍따옴표가 없으면 값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의 색에서 표준색 빨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2019인 자료들만 빨간색이 적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쌍따옴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규칙관리에 규칙 관리를 클릭해 주시고 규칙 편집을 누르시면 이전에 작성했던 수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쌍따옴표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left, mid, right 함수는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